안녕하세요 쩡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 냐옹이 냐옹 혹시 여기 고양이 알러지 있으신분 후세도 있고 교환회장도 있고 이거 삼성작 하는 거는 교환회장이 더 괜찮을 것 같네요 안돼요 안돼요 참으세요 두번째 증강 영웅때면 진짜 무조건 돌려보겠습니다 도와내장먹고 그 유미에다가 마스코트 이렇게 스타트했는데 설마? 이걸 따라오진 않겠죠? 아니 심지어 잘 나오는데요? 누가 봐도 제가 진짜네요 와우 여기 왜 이렇게 쎄? 이성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타 마스코트 일단은 풀형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훈 잠시만! 얘가 제일 수상한데요? 너왜 고양이 두 마리의 갱플랭크를 들고 있지? 너는 여우못 먹을 줄 알아라 아니 이거 맞는데요? 리신까지 있네? 아, 이 친구 보게? 근데 피관리 다름 잘 되고 있네요 아니 근데 나 이렇게 잘 붙는데 진짜 가는 거야 너? 너 진짜 가는 거니? 그래도 얘는 보석용 꽃이니까 이겨주겠죠? 뭔가 불안한데? 어머 아 진짜 제가 저기는 제가 무조건 무조건 죽여야겠네요 우리 말파가 삼성이 붙어 주겠죠? 어차피 나는 교환의장이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삼코, 사코 나오는 거죠? 삼코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알리스타를 먹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괜히 돌렸다가 이성거 나오면 나이스 유미 그러면 우리 나서스가 많이 떴으니까 알리 쓰고 갈리오를 내리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민간인이 있어서 원래 갈리오 쓰는 게더 좋긴 한데 어 갈리오는 어차피 안쓸 거니까 팔게요 어요 눈이 하나가 안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은 거학이나 복원을 먼저 만들게요 거학? 근데 오히려 좋은 게이 친구 요눈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는 있는데 아유 갑자기 갈리오가 잘 나와? 아 갈리오야 <웃음> 상고가꽉 찼네요 진작에 많이 나왔으면 내가 너었지너 너 민간인이라서 쓰고 싶은데 갈리오야 나이스 오 나이스 이성 잠깐만 리신 넘겼... 안 나왔던 걸로 <웃음> 이거는 이온충격기 갈 수도 있고 각오일이나 뭐 그런 거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온으로 빼고 싶네요. 너는 벌써부터 가짜야. 너 체력 몇이야? 21? <웃음> 벌써 결정난 것 같네요. 내가 진짜입니다. 이거 뭐야? <웃음> 어? 어, 이 마스코트? 어, 유미 잘나와지고 이제는 업을 쳐서 우세까지 받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마스코트 나오면, 알리오까지 써버린다? 그럼 괜히 팔았는데? 아, 솔직히, 1코한테는 안 지지. 그렇지. 갈리오 중간에 많이 팔아서 얘 이제 슬슬 삐져서 안 나올 것 같은데? 보둥물이 사냥이 전율? 리롤해서 마스코트를 뽑는다? 여기서 마스코트 뽑고, 바로 육마스코트? 마스코트! 아, 진짜 나왔는데요? 오, 세상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마스코트! 육마스코트까지! 세상에, 어소다 이게 바로 실력 와우 보셨나요?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거 어떻게 막아? 삼성작도 곧될것 같고 누누 데리러 간다 내가 갱플이랑 유미까지만 삼성 찍고 팔마스코트까지 달려봅시다 이온충격기도 그냥 만들까요 지금? 이기는 김에 대충 이거 이겨달라는 셋시였는데아 <웃음> 우리 유미 죽었네요 아우 안타까워라 이거 여눈 또 먹을 수 있겠네요 이 친구가 죽어준 덕분에 여운 솔직히 하나는 있, 진짜 하나 있네요 내꺼야 내꺼 방향이 완전 제꺼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저 친구 죽으니까 쑥쑥 나오는 것봐 그거 안되면 거거로 갑시다 진짜 거거도 나쁘지 않은데 백캡도 괜찮고 보건도 괜찮고 통검도 괜찮고 아 이거 한 마리 와 이게 바로 나오네요 뭐 세상에 얘 말판은 자연빵 보고 어차피 교환의장이니까 레벨업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야, 솔직히 마스코트 이거 두개 순식간에 뽑았으면 뭐 이번 판은 주는 판이었다 안돼 아야 나 유비 삼성임디 아니, 근데, 이렇게 잘떴는데 어, 근데, 리신이 지금 세 마리밖에 없었네요. 뭔가 어셔다더니, 리신이 언떴구나. 해볼방은좀 그런데. 자, 거거에다가 지로스로 갈까요? 거거 지로 워묵을 거거로 갑시다. 알파 두 마리. 인간인까지. 누누만 뜨면 되는데? 근데, 유미로 구렉한다 이거는 그냥 왼쪽에 있는게 맞았겠네요 이거 바로 미포 죽였을텐데 그냥 그런거랑 상관없이 쎄다는데요? 와 오봉 방금 피 달든 거 보셨어요? 어? 저는 한방이요 더템을 가진 오봉을 그냥 터뜨려 버리는 이것이 바로 유미 싼것도 네, 진짜 괜찮긴 합니다 아까 저런 친구 죽이는데 너무 좋아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1호는 모르는데 대충 데뷔지 들어가는 거 보면 왠지 중첩이 되는 느낌? 죽어 이 녀석아 어딜 도망 가냐 여기 마스코트 없나? 까비? 허니까지 먹어보다 구렙 가면은 사선이까지? 일단은 8렙에서 사선이 받고 있다가 구렙 가서 8마스코트 를 사선이로 아니 이번 판왜 이래? 뭐 이렇게 사기 쳐도 되는 건가요? 허니 나와라 그렇지 허니 하실 분 응, 음, 그리고 피했고. 우리 뭐, 친구도 꽤 세긴 한데 음, 잔나 한방 보냈습니다. 아펠리오스가 이거 황소부대라서 조금 버텼는데 구래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말판을 이제 안 나오네요. 너안써도나 충분히 세. 템은 좀 뱉어라. <웃음> 근데 이거 위치가 살짝 불안한 게, 미포가 우리, 어, 그런 거 없네요. 너무 압도적인데? <웃음> 아한 마리밖에 안 죽었습니다. 소나가 힐또 있으니까, 어, 우리 소라카보다는 소나가 낫지 않을까요? 자, 말파 안 뜨면 이거 템 갈아줍시다. 아, 대처사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와이 친구 지금 템 빼준다고 하니까 바로 삼성 붙는 거 보셨나요? 그래 자재기가 나와서 협박을 해야지 이렇게 그래도 자기가 탱커하고 싶긴 했나보네요 어디서 비싼 척이야? 개인 <웃음> 한방? 어 한방은 아니네요 너는 피바덕분에산줄 알아라 와 2400빛? 유미딜량 11,143 누누만 있으면 그냥 업 쳐서 가고 싶은데 이번 판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업을 쳐서 돌려볼까요? 따꿍. 그렇지! 팔 마스코트까지! 나는... 아 오늘 사기 너무 많이 쳤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팔 마스코트의 사선이 심지어 삼성작이 4개나 된 이걸 어떻게 잡아? <웃음> 아니, 애들이 진짜 안 죽는데요, 그냥? <웃음> 어, 보내줍니다. 여기도 클론이 만났는데. 자, 이렇게 어, 교환의장 유위로 1등 했습니다. 아니, 8마스컷트까지 세상에.